자, 앵무새, 앵무새 발동. 앵무새 발동. 또 살아나? 죽질 않아? 자, 앵무새. 어, 살았어. 자, 앵무새 발동. <웃음> 야,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앵무새야? 불사주지 <웃음> 계속 살아나! 다터치미 <웃음> 아하 터집니다터집니다터집니다요터집니다터집니다터레전다야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진짜 다다안 죽어, 다지 오또또막 터져. 뭐 하고 싶은데? 이게 또 돌죠?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돌기. 오. <웃음> 오이 우효. 야 진짜 좋다 이거. 뮤메탄데? 그 더미 첸스 이러면 살만해? 야 이거 합치기 싫다 알았어 화내지 마 야 이러면은 얘네 십십, 이십 2십 버프야 미쳤어 잘봐 황금이 다섯 개야 그러면은 얘가 십십, 십십 버프야 이거 사면은 이십 이십 20... 야 괴물 대 이거 뭐야 와 오케이 너로 정했냐? 오케이 해적 버프까지 달달 운수명요 육독성 온순매로 천보 씌우거나 잠깐만 <웃음> 어저 내가 저? 아 확실히 이게 천보가 없어서 너무 차이가 크다 내가 그러면 구우를 찾든가 해보자 천보 차이가 크네 아 여기 들어가면 안되지 이런 러친것같은데 얘가어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무슨 분데 아, 이겼어. 야 이겼다고? 개꿀. 12.3%도 별거아니구만 이것이 근본 차이. 방수 에오가 외장같을잠을 이유가 없는데 외장같을을을을 지랄 났네요. 그 지린 다 대문행모 좋네요. 어차피 여기서 컵 아니야. 방금 에오가를못 뚫지 않나 지리긴 하는데, 이 친구 그게 다가 아닐까 싶네요. 아, 나와요. 어어어 네트페이글네트페이글바베것 같은데, 다들 어? <웃음> 준네 쌤. 이거, 는오이려 골드 이득이야아 잠깐만 이거, 리나이제해적이안이왔으면 좋겠어 너무 부담돼 다쓰기 괜히 또 못하면은 욕먹단 말이야 그것도 못하냐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, 유럽서브로 또 느려 돈 늘어나는거 봐 아니 아니 야 돈이 계속 늘어나 줄질 않아 난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야 아니 <웃음> 아, 아니 돈이 왜 남지? 아다 못썼어 아니 돈이 안, 계속 늘어나 <웃음> 약간 재벌들이 이런 느낌인가? 돈을 써도 써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? 어아 몰라 나도 지금 난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난 최대한 열심히했는데안주러 So, see, this is good. You have s e 을 얻을 수 있겠군요 우린 You 되어야 e seen a g 그, 그 d deal. 그, 어 뭘로 스페거같아오야야 이거 순서대로 싸우면 이긴다 지금 0.1% 전반부 했거든? 에이 또다 어? 아직 모르나? 야 아직 모르겠다 이거 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이거 아다 깨지면 진짜 몰라 다 깨지면은 야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되지 않나 이거? 될것 같은데? 야 이거 되잖아 지금 한 번만 더 깨지면 이기겠는데? 한번더 깨지면 이겨 와 이거 이겼다 레전드 야 레전드다 이거 아, 니못 죽였어. 못 죽였어. 아, 죽였네. <웃음> 야, 영청이네. <0, 1, 웃음>